So I gotta be good 올라가야지는 이곳은 외로움이 많은 So I gotta be good 올라가라기분 이곳은 새로움이 많은 꿈이니 태어나서 살아가는 손래회위 많은 선반 지나치고 운명들이 많아 자정에 잠에 드는 것이 원래 일쑤야고 빈둥거리기만 하자마아 uh. 마지못해 켜는 샤워기에 기니서린같이 느릿하게 맘에 한 질문들이 대답 못해 앨범한 직방 안에서 나만 혼자 돋해 지나간 자리는 야속해 지나간 감정들이 계속 돼지나온 영상들이 계속 돼지나온 감정들이 계속 돼 이곳에 나도 누군가 훑어 지나갔을 법해 지금 일의 용이 많은 적응하고 혼자서 적은 적응 일기 그 속에 내 모습이 다시 혼자서 적은 일기 그 문의 새 다시 So I gotta be good 올라가라 기분 이곳은 새로움이 많은 이곳은 새로움이 많은 So I gotta be good 올라가라 기분 이곳은 새로움이 많은 리에늘일회이 많은 선발 한 번만 지나치면 들이 많아 칫솔답게 그옆이결석고리 그땐 어리고 또 어설프게 사랑하지만 이되나네꽤 상기하네 난 시간한테 꽤 상기하네 난 시간한테 So I gotta be good 올라가야 지내 만나는 것들이 모두 외로우면 해 So I gotta be good 올라가야지 날 만나는 것들이 모두 외로우면 내 비춰지는 내 모습도